Double Special Double 아군이 승리하 g 습니다 마우스 이상하다, 지금. 나도 이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사실 M4가, m p 가 r e 보다 m p o r e 더블킬 나스 우물야 우물! 뭐야 그냥 지나가시나 뭐지? 아 근데 진짜 총소리가 나고 날 죽였는데 오늘 밤지게 아라고 흐마신 사아 맞네 설날이라아네너 어, 너, 너, 호도하면 안됩니다 나중에 방송 보시고 뭐 내가 술을 먹어? <웃음> 너 구독 취소 이렇게. <웃음> 그러실 수도 니네 팬이다니 맞나세요? 큰아핑 온다 와우 팅, 팅, 팅, 팅, 팅, 팅. 와 음을 둘다 그형 이렇게 음을 많이 보면 은 스페레포스 각이 나오죠 그림을 그려봐야죠 이 가방은 또 뭐지? 유니티 가방 같은데?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잠수부모 이런 건가? 그렇죠, 뭐 총기 스킨이나 이런 거좀 많이 바뀌었죠. 근데 게임 자체는 똑같아요. 지금 보면. 패션이나 이런 게좀 많이 바뀌었지? 똑같습니다 가이 야호호 거세서 그냥 다이트로욕박아버리 아이고 큰났다어저큰 안에 있어요 야 이게 안 죽노 필. 커피가 쓰나 했나?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마이쪼 서머스에. 아이어라 예. 아하, 이게 폭이지, 오늘. 기가 막히네. 명소연님, 안녕하세요. 다들 설명절 잘 보내시고, 저는 일요일, 월요일은 후방입니다, 형님들. 어, 이틀 쉬고, 화요일에, 만약에 연장하지 않은 이상은 화요일에 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생각보다 좀 길게는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한 자정 쯤 해서 자정에서 자정 반 사이 한 12시 반 정도 사이 까지 일단 할것 같습니다 마우스 추천은 그니까 마이크 켜놓고 얘기 되지 소통 계속 어 마우스는 나좀말 많이 한다 근데 <웃음> 알제 마우스 추천은 손이 좀 작으시다. 무선 마우스 G304 돌격하신다. 마우스 벤큐 EC2 비대칭 마우스죠. 아근 이게 좀 설명하자면 너무 긴데? 뒤에서 손... 소... 스페셜더블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네네 이시트 조이기업 무선 나온다고요? 근데 저 지금 쓰고 있는 703을 버리지 않은 이상은 이제 마우스 안바꾸려고요 일단 당분간 지금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이게 고장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나중에 한번 테스트용으로 한번 다음에 기회되면은 써보겠습니다 왜냐면 로지텍 제품이 클릭감이 좋아서요 제가 쓰고 있는 703 사세요 그냥 703 이거 좋아요 중자폐술 아, 이승리하니 이게 가격대가 10만원대긴 한데, 10만원 초반대인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아, 검두해보 보내준다고. 아, 리뷰를 해달라고. 아, 괜찮아. 괜찮아. 아하, 왜냐면 또 받아놓고... 대세에다 그것도 지금 그냥 고의 보셔두고 있다. 진짜 난브리스리또 다르다고. 난데 로지텍의... 지금, 노예가 돼버려가지고. 그래. 잡았고 아아준습니다 아, 양념 다 쳐놓고 소금질 해갖고 이제 먹을 준비하는데 아 그런 표현이 좀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먹준비야 맞지 맞지 로지텍 솔직히 맞아요. 근데 더블 클릭 이슈가 복불복이라서. 네네네. 무서운 로지텍이요. 땡이예요. 아, 아, 핀다 풀렸겠다. 짧게 짧게 있었어요. 오, 와이나... 아, 근데 여러분, 이제 공격하는 거 봐서 우리 왠지 또 밀릴 것 같아. 다 아, 또못할것같다 왠지... 료케미, 료케미! 아 누가 이렇게 뛰어오노막아나 진짜 바이꾼이다 <웃음> 바이꾼 방해꾼. 뒤에서 그냥 공룡 발소리쿵쾅쿵쾅 뛰어오신다 암살 가고 있는데. 나안 좋아. 1키라고 죽었어야 돼. 자, 오케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케이. 왜 사프를 안 할까? 나 궁금하다, 진짜. 왜냐면 진짜 크거든, 어. 발소리를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겁나 크거든. 특히 암살 갈 때. 안 돼, 안 돼. 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공격을 너무 잘한다. 그냥 안 뛰면 안 돼? 뛰어주니까 우리가 너무... 어, 안 뛰고 있 이게 자리를 먹어주는 거라 안버주는게 크거든. 마우스 이상하다 지금. 아직 마우스 이상해서 h a t is this? I'm s o 이 r y I'm sorry. I'm sorry. 비봐아형안 뛰니까. 아, 가비후 r 으로 가니까 바로 바로 스 s 릿 포스가 나오잖아.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니까 이게 나는 디코를 하는데 협조를 안 하는 느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잘못된 방법으로 열심히 한다는 거지. 뛰면 안 된다는 거지. <웃음>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더미션에난 집중해야 되니까요. 이길 예. 때는 뛰어주면 감사하지만. 그렇죠? 화이팅화이팅 화이팅. 어, 보령님, 하이요 그럼요 그럼요 우리 편이 제일 무섭죠 저기 아까 그 발소리 중요하죠 어우 봐봐 이거 올라갔대 마우스 멈추네 왜이래 이게 여기 댁게안 좋은 재죠 어우 갑자기 왜래 잠깐만요 어 진짜? 감도가 떨어지나? 어 이거, 이거 왜이래 이거 잠깐만 들거봐 아니 3 0킬를 목전에 두고 연마 가능해? 기둥? 습니다 오케이, 아, 나이스. 어, 깜짝이야. 제발, 마우스 포 제발.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까 뭐뭐밥 먹다가 물기 같은 게 살짝 묻어서 그랬네. 추천 감사합니다. 오케이. 됐어 됐어 대어딱 갔어, 딱 갔어, 딱 갔어. 아, 패드가 이 부분이... 아, 깜짝이 출발해야 돼. 목어 오케이, 성공. 하자, 하자. 아, 형, 가야 돼, 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아, 근데 내가 그냥... 내가 형... 안 뛰지 말라고 안 했으면... 아, 성공, 성공, 오케이, 오케이. 아군이 깔끔하게 성공. 나이스. 봐봐, 내딱 느낌 맞잖아. 스펠어 퍼스에서 실패하더라도, 이런 방은 키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삥으로 이제, 할수 있는 게 많으니까. 몸을 많이 나와주시니까.